자 이번 강의에서는 요소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요소가 굉장히 뭐가 안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설명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좀 지루할까봐 제가 좀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소를 누르면 사진과는 다르게 일러스테이션 느낌들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워낙 많은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찾기가 힘듭니다. 검색을 통해서 찾아내시는게 좋고요. 여기 카테고리를 밑에서 이렇게 골라서 쓰는 방식 말고 저는 요 방식을 추천드려요. 위에나 열되어 있는 늘 있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전체 컬렉션 컬렉션은 이렇게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요런 세트가 안에 4개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클릭해보면 이렇게 선거 일러스트라고 되어있죠? 숨어있어요. 클릭 서포터 저알동 숨어있죠? 요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쓰면 디자인에 어떤 통일감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컬렉션 개념이고, 일러스트는 말 그대로 그냥 일러스트입니다. 일러스트 중에서도 이렇게 통일감이 있는 컬렉션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컬렉션이 아닌 것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단독으로도 있고 여러 개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아이콘은 좀 단순해요. 어, 픽토그램처럼 생겼는데 그냥 단순한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단색이 좀 많습니다. 조합은 여기 있는 요소들을 여러 개를 활용을 해서 일단 버튼이라든지 이렇게 미리 어느 정도 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타임라인 연역도에 누르면 이 미리 캔버스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뭐 미리 캔버스 디자이너들이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자기들이 뭐 이런 것들은 뭘까요? 파워포인트 PPT 발표자료잖아요 프리젠테이션 그 안에 이런 예제들을 분명히 넣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응용이돼서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애니. Any. 애니는 움직이는 움짤인데 GIF 파일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추가가 돼서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움질움질해요. 그런데 나중에 얘를 이제 다운 받으실 때 인쇄용으로 받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고요. JPG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안 움직여요. PNG 안 움직입니다. PDF 그건 모르겠어요.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ppt 써먹을 수 있어요. 동영상일 때 얘가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최종적으로 파일로 받지 않고 링크를 걸어서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완전히 의미가 있죠. 웹페이지로 동작을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요 애니 기능들이 앞으로 좀더 추가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좀 있습니다. 자그 다음 도형은 말 그대로 여러가지 도형들 이런 단순 도형들도 있고 모양 도형도 있고 인포그래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차트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차트들은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글자만 써놓으면 이 도형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은 이렇게 뭔가를 누르실 때 여기 주의할 사항 하나가 방금 인포그래픽 차트에서 더보기를 눌러서 더보기를 눌렀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입력이 되버리거든요이 상태에서 선으로 넘어가면 선과 인포그래픽 차트의 조합만 나와요. 그래서 얘를 반드시 제거해야지 정말 선만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실선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실선이 입력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실선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로 가면 이런 것들만 나와요. 조, 이게 교집합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선은 방금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선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런 걸 꺼냈다. 그럼 찌글찌글 이렇게 들어가요 클릭하고 여기서 색상 바꾸기나 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속성들이 있으면 바로 바꿀 수 있고요 좀더이 찌글찌글을 심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사이즈를 줄여서 클릭하고 수평이 된 상태에서 잡아당기면 더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냥 무작정 대각선으로 잡아당기면 크기가 커져요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쓰시면 됩니다 선을 확장시키거나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프레임은 무언가를 집어넣을 수 있는 틀을 말하는 건데. 자, 지금 여기 물방울 모양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클릭을 해요. 그럼 이 안에 뭔가를 넣을 수 있다는 거지. 자, 여기에 사진이나 어떤 요소에 가서 뭐별 의미는 없지만 꽃을 하나 선택할게요. 자, 꽃을 선택해서 한번 잡아당겼다가 이 안에 놓잖아요. 한번 꽃이 쏙 들어가요. 이렇게 클릭, 이렇게. 그럼 여기다 뭐 그림자 같은 것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이게 프레임이라는 기능인데 프레임도 안에 굉장히 많은 이 틀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하실 때이 프레임 잘 쓰면 뭔가 규칙적으로 디자인하거나 틀에 맞게 딱딱 예쁘게 디자인할 때좀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이한 화면 안에 사진을 4개를 집어넣고 싶은데 그 사진 4개를 이런 틀을 꺼내서 요렇게 요렇게 만약에 만들어 놓고요 자 얘를 복사를 해서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일단 만들고 대충 배치해요 그 다음 몽땅 선택해서 아니지 위에 있는 두 줄만 선택을 해서 여기 정렬 기능 간 다음에 상단 정렬 그다음 밑에 있는 두개 선택해서 정렬 하단 정렬 그 다음에 요게 두개 선택해서 왼쪽 그 다음에 여기 두개 선택해서 오른쪽 이렇게 정렬을 하면 이게 비율이 다 맞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쫙 선택해서 모서리 잡고 쫙 줄여들고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g 그룹 한번 해서 한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정렬 가운데 중간 하면 딱 이렇게 틀에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이 틀마다 내가 넣고 싶은 게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그걸 넣어 볼게요 일단 저는 검색하기 좀 싫으니까 장마 이렇게 놓고 자 요거 요거 요거 요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또 비가 엄청 오는 요거 자, 클릭, 드래그 뭐 이런식으로 하면 뭔가 딱딱 정리되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만들 때도 활용을 다양하게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식으로 여기 이제 틀이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여기 차트라는 거 있잖아요 차트는 말 그대로 그냥 차트예요자 여기서 뭐 이런 선 영역 뭐 이런 모든 차트 다 보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파이를 쓰겠다 파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 꺼내보면 수치가 입력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수치 입력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또 존재하거든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꺼냈죠 그러면 수치가 있는 것들은 더블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수정이 가능해요 지금 더블클릭 지금 인터넷이 약간 느려졌어요 자요표 있죠 더블클릭 하면 얘가 요렇게 바뀌어요 데이터 편집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항목 1, 2, 3라고 돼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 일반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요 데이터도 아마 넣으면 바로 반영이될것 같은데요 90자 반평균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30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지네요 그 다음에 계열 1 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여기도 뭔가 제목을 넣고 싶은데 아 어, 여기 부분이거나 여기는 반평균 수학 점수 뭐 이런 식으로 넣으니까 뭐 이렇게 데이터를 바로 만들 수가 있죠 마치 파워포인트를 쓰는 듯한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도 더블클릭을 하면 같은 개념이겠죠 자이런 것들도 안에 있으니까 뭐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파워포인트처럼 쓸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결국, 내용이겠죠. 자그 다음에 표. 자 표도 뭐 그냥 어디나 다 보이는 표기는 한데.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틀이 나오고 자, 여기 더블 클릭하면 요 요거 요거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만질 수 있도록 조절이 되고요. 자, 속성이 이런 우리 엑셀에서 봤던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 봤던 그표표에 표, 대한 속성들.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네요 뭐 요걸 하나 꺼냈다 그러면 한번 클릭을 해 주시면 뭐표 합치기나 행 추가하기 뭐 이런 기능들은 다 되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제가 얘를 쓰는 방법은 얘도 워낙 그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검색으로 써요 일단 여기서 뭐 여름에 관련된 아까 복날 음식했었잖아요 이거죠. 그죠? 네, 복날까지 검색을 하면 사진 대신에 이런 일러스트 요소가 뜨는 거죠 자 클릭하면 아이고 엄청 열심히 그려놓은 일러스트 이미지가 있네요. 어, 이렇게 열심히 그렸을 수가. 그 다음에 좀더 3D스러운 느낌의 이런 삼계탕 그림도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삼계탕 먹어야겠어요. 자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사진의 속성으로 뜨는 것들이 있죠. 사진의 속성. 그럼 얘는 요소에 들어갔는데 비트맵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진의 속성으로 뜨면 비트맵 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러스트 중에 좀 단순하게 생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선택을 했습니다. 속성이 얘는 사진 속 단순하게 생겼는데 사진 속성으로. 아니죠. 얘는 사진 속성이 아니네. 클릭하니까 일러스트 속성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사용된 색깔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총세 가지기는 한데 두 개만 바꿀 수 있게 놨어요. 여기서 시뻘건 색으로 이런 색으로 더덕 고추장 더덕무침처럼 만들었습니다 자 요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겠죠 뭐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클릭을 하니까 이 사람은 단순하게 생겨먹었는데 어라? 속성이 사진 속성이죠 그럼 이 색깔들을 못 바꾼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해되시나요 응. 또 다른거 한번 꺼내볼게요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좀 단순하게 생긴 것들은 잘 바뀌거든요 이거 될까? 클릭? 어 되죠 컬러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럼 여기 썼던 컬러들이 여기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칼자루 색상이 지금 약간 암녹색이니까 얘를 선택하고 칼자루 색상을 보라색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치즈가 여기 블루 치즈로 만들어볼까요? 썩은 듯한 느낌 나게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에요.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가능한 것은 아니고 할 때마다 확인을 한 번씩은 해봐야 돼요. 이 삼계탕이라는 캘리그라피 글자를 하나 들고 왔는데 얘는 어떨까 모르겠네요.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책을 쓰는 입장이지만 제가 이걸 다 써보진 않았었거든요. 최근에 추가된 것도 많고 얘는 변함이 없어요. 못 바꾸는 거죠. 뭐 여기서 컬러톤을 바꾸면 뭔가 바뀌나? 또 흑백이라서 그게 바뀌지도 않고요 어, 특별히 바뀌는 게 없습니다 색상 채우기를 해버리면 어, 일괄적으로 어떤 색상으로는 바꿀 수는 있지만 어, 요 색깔들이 그냥 무너져 버리네요 원래 빨간 도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개로는 또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특성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면서 디자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검색을 해서 좀 많이 쓰는데 검색을 할때 주의할 사항은 이 검색 단어와 요런게 교차가 되면 안되나가지고 복날하고 이 프레임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복날 차트 이거 없어요 키워드가 복날 도형 의미가 없죠 갑자기 예수님 그림이 나오는 이유도 모르겠고 복날 애니 어, 여름이니까 뭐핏받는 모기 정도는 보이네요 복날 조합 복날 아이콘 어, 여기 아이콘으로 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복날 일러스트 비슷하지만 아이콘과 일러스트를 여기 키워드에다가 같이 써놨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걸 등록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컬렉션 하면 비슷한 요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클릭하면 비슷한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여기 30개나 있지만 클릭하면 비슷한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슷한 요소들은 언제 써먹으면 좋으냐 하면 뭔가 연속적으로 페이지를 계속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뭐 카드뉴스 라든지 그런 거할때 이런 걸 사용을 하시면 전체적인 흐름이 좋아요 뭔가 생뚱맞은 튀는 듯한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좀 다양하게 디자인을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 똑같죠 같은 사람이 그린 느낌이잖아요 이런걸 골라 주시는게 좋죠 이런거 이제 활용하면 여름철 물놀이 뭐 안전수칙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준비 운동을 하세요 뭐밥 먹고 30분 뒤에 물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뭐 기게 깨진 유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바다에 들어갈 때는 아쿠아 슈즈를 신으세요. 예, 깊은 데 들어가지 마세요. 어, 빠진 사람 함부로 구해주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옆에 글자만 쓰면 바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방금 물놀이였잖아요. 이게 아마 템플릿에 가서 물놀이라고 아마 쳐보면 저걸 응용을 해서 뭔가 만든 게 있어요. 여기 보이죠? 음, 이런 거. 여기에 써먹었으니까 이걸 또 열심히 글렸을 거잖아요. 디자이너는. 그러니까 요거를 템플릿에서 등록시키고, 여기도 등록시키고, 이렇게 해서 일타, 여러피, 뭐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리 캔버스입니다. 자, 요소에 대한 설명은 뭐이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냥 검색해보고 있는 거 찾아서 꺼내면 되고, 그 다음에 꺼냈으면 한번 클릭해보고, 클릭한 그 요소가 컬러를 다양하게 변할, 변하게 할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컬러를 변화를 못 시키는 것들은 사진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진 속성에서도 뭔가 이렇게 필터 효과를 먹이면 부기, 분위기 자체는 좀 바꿀 수 있다. 뭐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어떤 요소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진 요소나 이런 거하고 별로 차이도 없고 위에 있는 정렬 순서 반전 크기 투명도 이런 것들은 뭘 고르나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공통적인 부분도 있다는 라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